8시간째 강의 중이야. <웃음> 중간에 초딩들과 노는 시간 제외하고는 8시간째 강의 중이야. 8시간 전에 오늘 첫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수혈을 마무리를 했으니까. 자,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좀 필요하거든. 네. 단위원이 있습니다. 그 단위원이라고 할게요. 단위원이란 뭐냐면 중심이 0만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얘기합니다. 중심이 0,19 관지름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 위에 P.O 연결하면 동경이라 했지 네. 여기를 세타로 잡으면 정의에 의해서 R분의 Y, R분의 X, R분의 X분의 Y 기억나지 네. 그런데 관지름이 1이니까 sin 세타는 무엇 같아? Y 좌표, 즉 Y 이 높이의 길이와 같겠지 cos 네. 세타는 X, X. 탄덴트 세타는 그대로 x분의 y 기울기와 관련이 있겠지 네. 지난 시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코엑스 샤이니, 샤이니 코엑스 기울기 그지 네.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네. 그런 것처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변수를 바꾸는 거야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건데 무슨 그림을 그릴 거냐면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즉 세타가 변수고 y 값이 그 녀석이 한수값락씩 나요. 그러면은, 가보죠 이렇게. 더 길어야 더 길어야 더길어도 돼. 더 이런 거예요. 여기를. 칠판이 좀 달라서 드르륵이 안 된다는 점 네. 사실 이 왼쪽도 쭉 가도 되지 네. Y축도 쭉 계속 가도 돼 상관없어 그러면 Y축을 여기 말고 좀 옆에다 그자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이 남아 어, 깨끗해 나 오늘 좀 이상하지? 밥을 안먹어는데이 요렇게 세로를 내려봅시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축? 세타축일 거아니야 네. 세타가 계속 갈 거고, 이거는 그냥 y축일 거야. 근데 세타 대신 x로 바꿔도 상관없겠지. x가 각이야. 네. 그럼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이 될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여기서의 x가 여기서의 세타잖아. 네. 이해돼? 그럼 세타가 0일 때, x가 0일 때, 세타가 0일 때 y좌표니까 쭉 와서 그냥 y좌표는 얼마야? 0이지.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디서 출발해? 0,0,0에서 분명히 출발할 거야 네. 그러면 세타가 90도 2분의 파이가 되면 y 좌표 1이지 네.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여기쯤으로 잡자 2분의 파이 90도면 네. 얼마야? 1 네. 괜찮아? 네. 그 다음 세타가 쭈루룩해서 180도면 요점에 올 거니까 네. P점이 여기 올 거고 y좌편 0이지 다시 네. 그럼 여기 파이에서 다시 0 되겠지 네. 그 다음 2분의 3파이에 오면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2분의 3파이 y좌표 얼마라고? 마이너스 하나 둘셋넷 마이너스 요정이죠. 그럼 2파이가 되면 다시 요로 돌아올거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세타가 커질수록 요 y값 요 Y값, 요 Y값, 즉이 길이와 Y값이 대응하는 거지. 네, 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올라갈까?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줄잖아. 올라가는 양이.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림이 약간 곡선 형태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대, 대칭 형태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요, 턴에 대해 요 Y는 선에 대해, 이 Y는 2파이라는 선에 대해 좌우 대칭 형태로 내려오겠지. 네. 괜찮아. 네. 그럼 밑으로 내려올 건데 다시 늘어나는 건데 음수로 늘어나는 건 얘랑 똑같은 모습이지만 음수의 부분에서 늘어나겠죠. 궤도 요선에 대해 다시 보겠어요. 네. 대칭 형태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이 파이가 넘어가면 다시, 다시 반복되겠지. 네. 이쪽도 다시 이렇게 가겠지. 그림이 요렇게 오는 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도 계속 갈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이런 식이겠죠 그럼 얘가 Y는 사인 X의 그래프인데 특징들을 한번 나타내 보자 생각해 보자 반복됩니까 그게 주기성입니다 얼마마다 반복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한 바퀴니까? 네. 이 파이 마다 반복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본인 책에 이 그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는 정리하는 거지만 내가 설명할 때좀잘 따라와 봐. 이 스토리가 계속 같이 맞물려 이어질 거거든? 여기서 Y값은 이 높이였잖아. 연두색이었잖아. 네. 이게 계속 커지는 거란 말이지. 커졌다가 줄었다가 아래로갔다가 그럼 이런,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자, 죽기 됐고요. 주기성 됐고요.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최대값 얼마? 1. 아무리 커도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머릿속에서 사인 89도는 1에 엄청 가까운 수라는 건 알지만 직각 삼각형을 그리지 못하니까 사인 90도를 얘기 못하다가 정의에 의해 사인 90이면 요 점에서의 Y값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1이라는 게 분명히 정의가 주 정의시겠지. 그럼 이 원에서 아무리 돌고돌고돌고돌고돌아도 돌고 아무리 내려가도 y값은 마이너스 에서 내려가지 못하지.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러기 때문에 사인 x 를 t로 치환하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네. 자그 다음에 대칭성 따져. 무슨 성? 자 대칭성을 한번 따져보자. 무슨 대칭이 있을까? 접어서 일치하는 선대칭이 존재하겠지? 돌려서 일치하는점대칭 존재할 거야요 자, 선대칭은 대칭축이 필요하니까 축은 언제인지만 생각해 언제. 그 값을 생각하지 마.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 최대, 최소에서 대칭축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면 똑같고요. 이렇게 접으면 똑같죠. 계속 생기겠지. 그럼 점대칭은 언제 생기는데? 대칭의 중심. X축과 만나는 때. X축과 만전다는 경우는 0일 때 돌리면 항상 교차겠지 오케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요 변형시킬 거예요 되게 많은 변형이 들어갈 겁니다 평행이동 안 시켜요 평행이동 따위 안 시키고 주기를 변형시킬 거예요 평행이동 시켜도 Y축 평행이동을 많이 시킬 겁니다 x 축도 시키긴 하겠지만 자 만약에 이게 줄어들면 진폭이 줄어들면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사인만 가지고 보자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그래프야 Y는 사인 e x 야 요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1이잖아. 요 값이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90도가 1이잖아. 요 값이 2분의 파이이려면 x에 뭐 들어가야 돼?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의 생일이지? 요 값이 파이일 때 0이잖아. 그럼 여기서 0이지? 요 값이 2분의 3파이일 때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4분의 3파이에서 여기 여기 나겠지요 값이 2파이에서 0이니까 요렇게 될 테니까 이 파란색 이녀석의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 돼. 괜찮아? 그럼 이걸 줄여볼게. 줄여볼게. 이번은 빨간색 y는 사인 2분의 x에 보다 요 값이 2분의 파이에서 1이지. 그럼 x가 파이일 때 1이지. 요 값이 2파이, 즉 X, 아니, 파이일 때 0이니까 여기 같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떻게 돼? 이런 식이지.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x앞에 곱해지는 수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주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요 파란색은 주기가 파이야. 그치? 그럼 내말 믿어, 내말 믿어. 첫 번째 y는 sin ax에 대해 이 값이 뭐가 돼야 주기야. 이 파이, 요게 2 파이가 되게 하는 x는 a분의 이 파이지. 이게 주기야. 우리 지금 이렇게 구할 거야. 요 값이 2 파이게 되게 하는 x. 오케이? 네. 그러면 요 값이 2 파이가 되야 되니까 x는 4 파이가 네. 줄이야. 맞잖아. 네. 요 값이 2 파이가 되니까 x는 파이가 줄이야. 여기더 올라가겠죠? 이해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좀 좀 다른 표현이야. 이번에는 보라색과 노란색을 또쓸 건데 이번에는 y는 y는 2 분의 3 사인 x. 요 값이 뒤에 있는 게 얘가 1이 될때 2분의 3 되는 거지. 이 2분의 요 값이 1이 될때 2분의 3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 반대로 0될때0될 거고 내려갈 때더 내려갈 거야, 그렇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노란색은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y는 2분의 1 사인 x는 절반으로 떨어지겠네. 요기, 요기, 요기, 요기지라니까. 이런식으로 버려있죠. 괜찮으십니까? 네. 그러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Y는 A 사인 X에 대해 이 앞에 곱해진 건 뭐에 영향을 줍니까? 그치? 잘 들어. 이 값이, 절대 값이 커질수록 늘리는 거지. 얘는 이 절대값이 커질수록 찌르는 거야 얘는 이거에 얘는 이거에 카메라에 내가 안 잡히니까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거야 카메라에 내가 잡히면 민망해 되게 민망해 어쨌든 오케이 네. 지금 여기까지 하나면 다 잡히고 있거든 네. 지금 무슨 그래프만 얘기했어 사인, 사인 그래프만 얘기했어 야요 뒤에 플러스 비가 붙으면 뭐야 Y축. Y축평형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늘린다는 건, 네.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지. 네. 네. 그러면 이 A가 양수면, 네. 얘가 아무리 커도 1인데, A를 곱했으니까, 최대 값 얼마? A. 최소 값 얼마? 네. 마이너스 A. 얘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안 줘? 네. 안 줘. 이건 맞질이잖아 네. 오케이? 네. <웃음> 괜찮으세요? 네. <웃음> 네.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괜찮다니까 두 번째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라 샤랄라 샤랄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이 샤랄라 샤랄라 이랄라샤랄 파이. 이분의 파이. 랄라파이 이정도만 잡아놓자고요 괜찮아요? 네. 자 이번에는 첫번째 출발 자체가 저기 있는 색깔과 좀 다른 빨간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이 없죠? 오프 었다 주황색으로 갑시다. 자, 보세요. 이번에는 뭘 할거냐면, 코사인 할거예요 네.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뭐냐면 y는 코사인 x입니다. 즉 x값이 각이고, y값이 그 값인거야. 네. 그러면 코사인은 누구랑 걸렸는거야? 이 삼각형에 대해. x 값이 그럼 0일 때 얼마나 0,1에서 출발하겠네 2분의 파이에서 0이지 2분의 파이에서 0을 갖겠네 지금 카메라 화면에 얘가 안 잡히는데 이따 한꺼번에 점 찍고 볼게요 영상 보실 때 참고하세요 지금 저쪽만 잡히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잡히고 있다고 그러면 파이에서 얼마인지봐 파이에서 P 여기 왔어 x 잡혀 얼마야? 마이너스 1, 파이에서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이에서 x 좌표 얼마야? 아, 네. 0. 0. 맞지? 네. 그 다음, 2파이에서 얼마야? 여기 네. 돌아오는 거지. 그런데, y, 이 X값이 길다가, 이게, 이게, 삼각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점점, 이런 식으로 짧아지지. 네. 그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줄어들겠지. 네. 그럼 여기는 반대잖아요. 네. 다시 괜찮습니까? 네. 더될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그럼 이 녀석도 뭐가 있겠습니까? 주기성이 있겠네요. 네. 다시 돌아온게 언제? 이파이 최대값 얼마? 네. 1. 최소값 얼마? 아, 마이너스. 대칭성 따져봅시다. 당연히 선대칭이 있을 거고요. 점대칭이 있을 겁니다. 선대칭은 축입니다. 점대칭은 중심이에요. 생각하세요. 축 언제야? 똑같지? 최대치에서 가질 때. 대칭의 중심 언제야? x축과 만날 때. 그런데 얘는 그점 중에 하나가 원점이라서 이 녀석은 원점의 대칭인 함수요 원점의 대칭인 함수 우리 뭐라고 부르지? 기 함수. 그럼 이 녀석은 여기서 최대를 가지니까 누구의 대칭이야? y 축 대칭이야. 무슨 함수라 그러지? 우 함수라 하지. 자그 다음 생각을 또 할게. 또 할게. 최대치가 똑같잖아, 그렇지? 네. 재랑 비교를 한번만 하자. 생김새가 어떨까? 똑같이 생겼어. 근데 저 그래프를 이쪽으로 민거지.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얘가 출발점이 되게끔 2분의 파이만큼 민거야. 왼쪽으로. 즉,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사인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 같다. 오케이. 반대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쪽으로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사인 x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하실 때 얘네들 더해서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되면 바꿨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좀 다른데요. 조금 다르긴 하지. 그 설명을 추후에 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일단 기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원점의 대칭이 인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야. 우함수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 저건 못, 기억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저자료 기억하시고 됐으니까. 그럼 여기도 그래프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번 쳐볼게. y는 코사인 e x 우리 예상대로면 얘가 커졌으니까 줄어들어야 되겠지 줄어들어야 돼 0일 때 1인 건 똑같아 이 값이 2분의 파이 즉 4분의 파이에 대해 여기로 올 거고요 여기에 대해 이로올 거고 여로 오고 여기로 오겠죠 그래프가 요런 류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파란색 역시나 이거 커지면 줄어들겠죠 그럼 늘려봅시다 무슨 색이었죠 아까 빨간색 y는 코사인 2분의 x에 대해 이 값이 2분의 파이가 되야 되니까 파이일 때 0입니다. 여기 는 여기고요. 그 다음 이 값이 파이가 될때이파이에서 마이너스 되겠죠. 그 그러니까 그림이 괜찮습니까? 다음 다음 노란색 위아래 로 늘리겠지? 고항는 2분의 3 코사인 x 모든 값이 2분의 3배가 된다 얘가 1로 올라올 거야 2분의 3으로 어차피 0일 때는 0일 거니까 원래 있던 함수대로 내려갈 땐더 내려간다는 얘기지 그럼 그림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나고 위로 다시 올라올 거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네 괜찮지? 네. 마지막 Y는 2분의 1, 코사인 X는 반토막 나겠네.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처럼. 아 죄송해요.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욕하겠지? 아무도 안 보니까 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예대와 마찬가지. 여기에 가운데, 각 뒤에 곱해지는 이 녀석들은 뭐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앞쪽에 곱해지는 이 녀석들은 뭐에 영향을 준다? 최대, 최대 또는 최소의 영향을 준다. 됐어요? 네. 오랜만에 카면서 그림이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니? 멋지지? 저기서 본저 원형의 이이원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생각함수의 정의에서 나온 이 원에서 단위원에서 이걸 옆으로 이렇게 파생시킨 거야 Y는 X축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좋잖아. 됐어. 과학 시간에 많이 보던 지금 나는 한 주기만 그렸어. 한 주기 또는 반 주기만 그린 건데 너희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범위가 주어질 거야. 그럼 내가 주기가 얼만지 알고 그거에 대한 그림을 몇번 반복시킬지 보여야겠지. 되 분명히 당연히 x축, y축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건 이런 거거든. 자 예를 들면 y는 sinx의 그래프가 있어. 근데 x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래 그럼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얘가, y는 kx가 네. kx가 얘랑 4번 만나야 돼. 4번. 그러려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네번 만날려면 요렇게 지나가거나 뭐 요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 요사이너만 지나간다면 무조건 다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려서 겹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게첫 번째. 자 그다음 내가 진미나가 얘기를 해줄 거야. 사인 의 그래프는 롤러코스터야. 무슨 코스터? 롤러코스터. 얘는 후름라이드야코사인이 자 롤러코스터 차면 어떻게 돼? 높은데서 먼저 내려오냐 아니 올라가니? 올라가. 네. 탁탁탁탁탁탁까 이거잖아. 네. 무조건 탁탁탁탁탁까 이거야. 호르 라인은 안 올라가. 시작하는 게또 어때요? 아이그 그래프 그리실 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그리실 때 우리끼리 표현이거든요. 저희끼리 표현. 얘는 뭐라고? 롤러코스터. 롤. 러호스터고 얘는 뭐라고? 푸름라이들 괜찮으십니까? 네. 내용 정리 부탁드리고 문제는 조금 이따 적용할게요 그래프 하나가 더 남았어 누구?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는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라고 그랬지 자, 그럼 0일 때 기울기, 요요요 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0이야. 까리. 탄젠트 파란색으로 출발. y는 은 탄젠트 X.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있을 때요 직선의 기울기나 여기 있을 때이 직선의 기울기나 어때? 같아. 같아. 여기 있을 때이 직선의 기울기나 여기 있을 때이 직선의 기울기나 어때? 갓 태, 칸젠트는 주기가 파이예 그걸 여기서 이미 알고 가자자그 다음에 그러면은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 2분의 파이 파이에 대해 계속 반복되겠지 반복이 될 건데 생각을 해봅시다 90도에서의 직선의 기울기 존재하면 돼요 기울기 없습니다 측정불가예요 그러니까 9 0도에서는기울 이게 잘안 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칠판이 칠판이 여기서도 해냈다. 자 여기지 그럼 여기 2분의 3파이에서도 주기성에 의해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괜찮아? 다음 생각살자 그러면 이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 점점점 커지니까, 여기에 닿아야 되진 않고, 닿진 않고, 점점점 커지니까, 이런 식으로 커진다. 요선, 다음면안 되는 선을 뭐라고 불러? 그렇지. 얘는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 자,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에서 똑같이 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주기가 파이니까.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9 0 9 0에서 조금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도 기울기가 없을 거란 말이야. 존재하지 않는데 음수잖아. 네. 여기 여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가올 거라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원점에 대칭 건 맞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갑왜 이렇지 오늘? 뭐헛소리를 하긴 어쨌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얘도 주기 따잡고 최대 최소 있습니까? 오. 없습니다 최대 최소 없어요 그 다음 대칭성 따져볼게요 접었을 때 같은 거 있나요? 없. 선대칭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밖에 없어 의약이? 전대칭밖에 점대칭. 없으니까 중심 찾으면 되겠죠 그 중심은 또 X축과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삼각함수 전체에 대해 대칭성이 다 존재하는데, 선대칭이 존재하지 않는 건 탄젠트. 점대칭은 전부 언제서? X축과 만날 때. 최대최소가최대최소가 최대 최소가 존재하는 그 순간에 대칭축이 존재하는 건데, 최대최소가 없으니까 얘 대칭축이 없는 거지. 그냥 얘는 대칭축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는 거야? 점근선 언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외워. X가 2분의 홀수파이. 이분의 무슨 파이? 이분의 홀수 파이 초코파이 아니야 이분의 홀수 파이 이분의 홀수 파이, 파이. 왜한번더 하냐 재밌어서가 아니라 카메라에 안잡히더라고 카메라에 잡히게끔 보여야 될거 아니야 됐슈? 네. 그럼 탄젠트는 그러면은 여기다가 A를 좀면 여기다 주기가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2가 들어가면 첫 번째 파란색 그래프 썼으니까, 이번에는. y는 탄젠트 2x. 그럼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정근선이 잡힐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거고. 이렇게 올라올 거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잡히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주기를 늘리면, y는 탄젠트 2분의 x 같은 경우, 파이 여기서 정근선이 잡히겠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괜찮아? 근데 이 앞에 주는 값은 더 가파르게만 만들 뿐이지. 값이 두 배로 위로 올라갈 거니까. 네. 최대치에서 어차피 영향 안 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뒤에 붙어있는 이 주기야. 주기 찾는 거야. 여기 사인과코사인은 뒤에 붙은 얘가 몇 파이가 될 때? 탄젠트는 그럼 여기 붙은 얘가 몇 파이가 될 때? 그냥 파이가 될 거야. 오케이? Okay. 괜찮으세요? 네. 얘도 그럼 그림이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뭐도 대칭 어.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탄젠트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된 원점의 대칭 기함수의항질을 띄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우항수예요? 코사인만 우항수입니다 됐죠? 그래프 세 가지 전부 정리해 주시고, 그래프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수 있고,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부등식을 풀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변형 공식들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같이 볼 거야. 보면, 일단은 삼각함수 세, 삼종이 전부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주기성을 나타내는 방식, x 플러스 p가 f x 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주기성을 나타냅니다.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 최소 주기가 p 라는걸 나타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인 함수는 이 파이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코사인 함수는 그러니까 탄젠트는 파이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파이마다 같아진다는 거는 결국 이 파이마다 같아진다는 것도 상관 없지. 자, 사인 그래프를 그렸어. 이거 이 파이잖아. 4파이지. 4파이마다 같은 맛이 반복된다는 것에상 선반이 없지. 그래서 얘를 딱 보고 주기라고 얘기를 하지않아 사인함수 2파이가 들어가면 될것 같지만 4파이가 들어가서 성립하거든. 탄젠트함수 주기가 파이여서 파이가 들어가야 성립한다고 하지만 2파이가 들어가서 성립하거든. 그래서 얘는 반복되는 주기를 나타내. 여기서 P가 최소의 정수여야 돼. 그래서 최소의 정수일 때 우리는 주기를 P라고 본다. 오케이 두 가지 다 얘기 드렸어 얘가 최소의 정수가 아닌 상태에서는 최소 단위가 아닌 상태에서는 주기가 아닐 수도 있다 최소 단위일 때만 주기가 될수 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최대한 복잡하게 써보자고 여기 지워되지 이거 이제 탄생을 다 시켰으니까 이거 지워버릴게 얘는 이제 안 만나래요 정의에서만 살짝살짝 만나래고 지워놓고 보면 자, 최대한 복잡하네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자, 맨 앞에 곱해진 a는 무엇에 영향을 준다? 최대, 최대 최소, 최소. 늘리는 거지 역가락처럼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a가 양수라면 또는 어쨌든 최대값이 1일 거니까 이 값이 이 녀석이 절대값을 곱한 절대값 a가 최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 절대값 a가 최소가 되겠지 근데 이건 y축으로 들어 올린 거잖아. d만큼 들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겠죠. 마이너스 d만큼. 그럼 얘가 더해진 게 최대일 거고, 얘만큼 더해진 게 최소겠죠. 이해되세요? a만큼 늘리고, d만큼 들고.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얘랑 얘가 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 bx, 저 bx가 뭐가 되길 바란다고 나는? 주기. 사인의 주기, 코사인의 주기, 탄젠트의 주기가 되길 바란다고 오케이? 사인과 코사인은 평행이동 광역이기 때문에 사인 대신 코사인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요게요 이렇게 만족하는 x가 얼마야? b분의 2파이 얘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프의 주기가 된다 그럼 이 c는 c는 이거에 의해 b로 묶어주면 x 플러스 b분의 c잖아 이 C는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내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 D는 무슨 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거고 이 C는 X축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거지 딱 C만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적어보면 야 Y는 마이너스 이 코스 마이너스 O코사인 4x-3에 플러스 5뭐 이렇게 적었어? 플러스 9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자 일단 마이너스 5를 곱했으니까 뒤집어서 5만큼 늘린 거지 그치? 그러면 최대값이 1일텐데 곱해져서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될 거고 마이너스 5에 얘를 더했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 얘가 곱해진 5일 텐데 얘만큼 냈으니까 얼마? 1. 그럼 최대 최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돼. 딱 중심에. 얘는 평행 이동한 거잖아. 원래 최대 최소의 한 가운데가 0이어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든 사인 그래프든 마이너스 4만큼 내린 거 아니야. 그래서 더해서 나누기 2한 마이너스 4가 한 가운데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코사인 4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이 아니라, 그렇지, 4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야 X 대신 X-4분의 3을 집어 넣어서 얘를 만드는 거니까. 괜찮아요? 다음,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4만큼. 괜찮겠습니까? 얘가 실제로 이렇게 썼지만, 실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코사인, 4 가로 열고 x 마이 4분의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괜찮아. 잘 안되시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탄젠트가 들어가면 요 주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거죠. 얘 주기는 4x가 뭐가 돼야 돼? 2파이가 돼야 돼. 왜? 코사인이니까. 그럼 x는 2분의 파이가 주기야. 이 녀석의 주기는 2분의 파이마다 반복되는 녀석입니다. 괜찮은. 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요. 또 볼까? 뭐가 있나? 그럼 절대값이었거든. 그치 절대값이 올까요? 만약에 사인에 절대값이 오는데 x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우리 원래 배운대로 생각을 좀 해줘. 우리 이거 탄젠트 지울게 탄젠트 제일 꼴배기시니까 제일 제일 이쁘잖아요. 자, 우리는 F라는 함수의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와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래프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달랐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치자. 코사인처럼 생긴. 자, 코사인처럼 생겼지만 좀 다른 녀석을 만나보자.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괜찮아? 이게 Y는 FX야. 자, X의 절대값 씌우면, X의 절대값을 씌운 이 그래프는, 오른쪽을 살리고, 그 다음 그대로 대칭이다. 이 파란색의 그래프, 이 파란색의 그래프가 뭐가 된다? Y는 F의 절대값 X다. 그럼 우리도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오른쪽을 살리고 팡 찍은 거니까, 사인은 절대값을 찍은 거랑 안 찍은 거랑 그래프가 다르겠지. 얘는 원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살리고 찍은 거랑 그냥 원래랑 똑같겠지 얘는 다르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생길 거니까 주기성도 잃어버리고 다른 게 생겨버리겠지 그 다음에 빨간색 Y는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것은 X축 윗부분을 남기고 밑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접어 올리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리는 상태잖아. 네. 그럼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코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겠지. 네. 오케이? 둘의 그래프는 다르지만 하지만 주기성이 반으로 떨어지겠네. 이게 움직이니까 얘도 이렇게 움직일 거고 괜찮겠어요? 네. 음. 우리는 기본적인 변형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와야지 그래프를 전부 다 외우지 않는다. 사인 그래프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변형되는 방식을 외우는 거야. 알겠어? 그 변형된 걸 전부 다 외우려고 러면 천재지. 천재? 정말 귀찮은 짐이 만들어낸 암기 괴물이 되겠지. 그럼 개념 유형 확인학습으로 넘어갈 거야. 문제. 밑에 있는 그래프들싹 봐주시면 돼요. 그리는 방법을 보시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49페이지 중간에 팁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한 것. 자 칠판 제가 한번 싹 지우고 개념 유형 확인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와다 지워도 되지? 다지워되지 아, 아까워. 아까운데 어떻게할 거야? 안 지울 거야? 평생 이것만 할 거야? 한 지워야지. 자 지울게. 자다 지웠다. 나도 아까워. 지워야죠.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그냥 웃자고 한번 해본 얘기에요. 자, 우리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개념형 유 확인학습 1번을 만나봅시다. 화면은 처음부터 잘 읽히네요. 자, 보케이 좋습니다. 여렇게 나갑시다. 자, 1번.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Y. s i g n i n X. 사인 X. 취업은 최대 최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앞에 곱해진 게 없으니까 최대 최소에 영향 안 좋죠? 그럼 취업 Y는? 네.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1. 됐지? 네. 그럼 주기는? 이게 주기라고 했지? 네. EX가 뭐가 돼야 돼? 이, 파이 이 파이가 파이. 되게 하는 x 값 X는 얼마? 네. 즉, 파이가 주기입니다. 끝났죠? 네. 참 쉽죠? 두 번째, 2번, 뭐예요? 네. 코사인 코사인 EX. 똑같죠? 똑같을 거예요. 변동 없어요. 코사인 2x니까. 3번. 뭐예요? y는 탄젠트 2분의 x. 치역은? 얘는 최대치수가 없잖아. 그 치역은 모든 실수지. y는 뭐? 모든 실수. 잘 봐! 주기 구하는 방법이야. 주기 구하는 거. 얘가 뭐가 돼야 돼? 탄젠트의 주기. 그치 얘가 파이가 돼야지 얘는. 그럼 x는 뭐야 2파이 e 그게 주기야. 새로워진 얘의 주기 얼마? 2파이. E 쇼컷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나 배고파 갑자기 어지러워. 당 떨어졌나 봐. 당거 먹어야 돼. 당 떨어졌어. 와. 다음. y는 뭐야 4번. 2사인 e x. 자얘 최대 최소영향 주지. 네. 늘린 거잖아. 그럼 y는? 최대 2. 최소 얼마? 마이너스 2배로 늘린거지 이렇게 옆가락처럼쫙쫙 쫙. 아, 이게 이다 녹화되는데 <웃음> 자 그럼 얘 주기 영양소 안 줘. 안좋지? 얘 자체가 그냥 이파이가 되면 되는거야 주기 얼마? 2파이 2분의 1 코사인 x 네. y는 자 최소의 대최 얘가 2분의 1배 한거지 네. 그러니까 y는 시역을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네. 2분의 1 사이 주기 변화없지 2파이 네. 자 탄젠트 E 탄젠트 X 최대최소영향소아니고최대최소가 없어 그러니까 Y는 당연히 모든 실수 주기 그냥 얘가 파이잖아요 참 쉽죠? 3이 곱해졌군요 이거 아니야? 그참 쉽죠? 다음 장 보시니까 좀 복잡하게 나왔네 7번 Y는 담백하죠 빨리 불러 E 사인 2x 마 자, 볼게 역시나 주기랑 취약만 구하라 그랬지? 이거 x축 평행이동과 관련된 거니까 큰 영향 없죠, 이거는. x축 평행이동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곱해졌으니까 y는 마이너스 2와 2. 2. 여기 뭐 더해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주기는 그냥 이거 보는 거라고 그랬지? 얘가 2파이가 되게 하는 x가 얼마? 려 네. 파이. 현상 괜찮아? 원질이 괜찮아? 네. 근형이 괜찮아? 네. 괜찮아? 오케이. 나 안괜찮아. 배고파. 다음 당 떨어져. <웃음> Y는? 빨리 불러. 2. E. <웃음> 코사인. 야 빨리 불러. 2x 플러스 2분의 파이. 야. 2분의 파이. 어. 이거 어차피 수축 파이이도 이니까 상관없죠. 네. 음, 주기의 주기래. 최대 최소. Y는? Y. y 이거 구폐졌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얘가 2파이가 되게 하는 X 얼마야? 파이. 아, 아, 파이. 그게 주기지아 네. 배고파. 아당 아, 아, 아. 떨어져. 구. Y는? 2분의 1 탄젠트? 4X. 채널추에서 연한 줄안 줘. 4X. 어차피 안 주니까 Y는 뭐야? 뭔지. 모든 실수. 당 떨어지니까 글씨 개판이지. 네. 자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파이. 파이가 돼야 돼. 주기 얼마? 4분의, 4분의, 4분의 파이가 주기지. 괜찮아요? 네. 아, 배고파요. 와, 와배 너무 고파요. 하늘이 노래. 자 1교시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정리 부탁드리고 그 다음 이제 상상하면 변환 다음 시간에 할게 핵심입니다. 모든 걸그래프 그리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적인데 대칭성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이따 볼 거고 상각하수 변환 여기 변환식 나오는데 책 보시면 e m π 세타 공식 마이너스 세타 공식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공식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공식 있어.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되거든. 근데 나랑 같이 하면 안 외울 거야. 자 외울래 안 외울래? 안 외울 거지?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모든 변환 공식을 다 따라 하신 뒤에 이제 우리는 풀 거예요 <웃음> 오늘 환장 대환장 파티가 열릴 겁니다 어, 정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따라 하시는 것까지 하고 이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땀좀 뺐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름을 붙이면 얘는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름까지 붙여서 외우게끔 시키냐 그 함수들에 대해서 너희가 특성을 다 배우거든? 그래서 그건 다 외워서 푸는 게 되는 거지 그 외운 걸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일대일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보자 우 함수에 대해 풀어 보자 기 함수에 대해 풀어 보자 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성질을 갖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되게 힘들어 해 그게 바로 673번의 특정 성질에 대한 문제, 문제. 그러면 그 특정 성질에만 가지고 특정 성질만 봐야 되는거야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야? 사인 2분의 x 플러스 코사인 3분의x 플러스 1이야 이 녀석의 주기를 뭐라고 하자? p라고 하자 오케이? 그때 fp를 구하래 됐어? 됐어? 어려울거 없어 얘의 주기를 구하라는게 아니야 주기를 구하라는거예요 주기가 p래. 그 말은 f의 x 플러스 p는 누구랑 같은거야? f? x랑 같은거야. 그럼 fp라는 것은 누구랑 같아야 돼? 0. 0 집어넣으면 끝났잖아요. 특수성이 아니라 그 함수의 성질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그 성질만 따라가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비슷한 표현인데 혼동을 갖는 표현이 있어 f의 x 플러스 p가 fx다 이게 주기 함수라고 했지 선대칭 함수 f의 p 플러스 x가 f의 p 마이너스 x다 이거는 x자 p에 대해 대칭인 함수야 p에 대해서 자, P로부터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진 거나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것에 Y값이 똑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대칭 형태를 그려지겠지? 그런데 X는 P, X는 0이 Y축이잖아. 그럼 0 넣어 보면 Fx는 F-X와 같다. F에 마이너 X 집어넣는 게 Fx와 같다. 사라진다. 와우 놀라워라. 우함수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봐봐. 676번. 이렇게 푸는 거야. 한번 보여주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 지금 다 집어넣은 거지. f x가 무슨 함수야? 사인 사이... x야. g x는? 사이... 어, 코사인 x야. 나 갑자기 많이 빨라졌지. 저게 들어와서 보면 그래. 당 들어오고 지금 갑자기고고 고 당이 들어와서 고 열량이 막 들어와서 지금 둘이 번쩍 뛰고. 갑자기 그 에너지 드링크 한 수십 개 먹은 듯한 그 버프 받았어, 지금. 버프 받았어. 지금 여기서 f 1, g 1. H를 풀어라 이 얘기지. 너무 쉬운 거야 사실. 이기 1이 뭐야? 라디안각이야. 도가 없잖아. 1도가 아니야. 1라디안이라고. 1라디안각은 대략 얼마나 그래 지내가 50도를 조금 넘을 거고 60도가 좀안된다 그랬지. 우리 근데 중학교 때 배웠어 이미. 뭘 배웠냐면 0도에서 45도까지는 사인은 작은 데서 올라가는 거고, 코사인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45도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코사인이 더 크고, 사인은 작아. 근데 45도를 넘어서서 90도 사이까지는, 사인은 성장되어서 크고, 코사인은 작은데, 얘네들은 아무리 난리쳐도 1을 못 넘는 거였다고. 근데 탄젠트는 45도에서 1을 넘어서 버리거든. 그 탄젠트가 제일 퍼? 이 얘기라고. 근데 이거를, 여기서그림을 어떻게 푸냐. 그려보자고. 자, 롤러코스터지. 탁탁탁탁탁 하고 내려올 거야. 여기가 얼마? 파이. 3점 얼마. 3. 얼마? 3.14. 홀브라이드지? 아악! 탄젠트는 점근선을 가지면서 여기서 1이고 이미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가 한 가운데잖아. 1.5지. 1.5. 여기는 그거보다 작지. 그러니까 1이라는건 대략 여기 어디라고 여기 어디. 괜찮아요? 여기 어디라고 여기 어디.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커? 탄젠. 탄젠트. 그 다음은 사인. 그 다음은 그러니까 H, F, G 이렇게 되죠. 겠 그 и в о с т н и к 2얘 주기 얼마? 파이 그렇지 주기이 파이 1번 봤더니 탄젠트 2x가 주기가 같아 탄젠트 2x는 주기 얼마? 2분의 파이 다르죠? 얘는 최소값을 물었어 최대값 얘가 아무리 커져야 얼마? 1 네. 2 곱했으니까 2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최대 얼마? 마이너스 3 아니야. 마이너스 1에 이거 오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 이거 더 했으니까 최소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두 배로 늘어난 거를 든 거라고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건. 다 뻘소리 들네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x 축으로 평행 이동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인데 이걸 들어 올렸잖아. 그러니까 증감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어디까지 2분의 8까지는 여기까지 뭐하네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아니지 네. 증가하지 네. 0부터 2분의 8까지 롤러코스터 올라가다 내려간다고 걔는 뭘물는 거야 호동라이드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F0 얼마예요0 네. 넣으면 1 주기가 파이라며 네. 파이너도 1 그래서 F0 더하기 F파이는 2 이거 원점의 대칭이었죠 원래? 네. 들어 올렸어요? 점대칭성을 원점에서 대칭인 건가요? 아니죠? 아니. 들어 올렸으니까 0, 1에 대해 대칭이겠죠? 네. 근데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들었습니까? 이 표현 잘 보세요 fx, 마이너스 x가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fx 다와 같지 얘가 양쪽에 어, 곱해진 거니까 네. 튀어나온 거잖아 무슨 함수? 0. 기함수? 기함수 무슨 대칭? <웃음> 원, 점, 대, 대칭 한 번만. 오른쪽 화면 봐. 칠판 봐. 내가, 어, 2월 달부터는 저걸 적극적으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수업 중에 문제를 하나 띄워놓고 저거 문제를 맞추게 할 거거든. 퀴즈를, 퀴즈를 준비하고 있어. 여기다 놓든 저기다 놓든 둘 중에 한번더놓건데 뒤로 들어가는 순간 나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바뀔 거고. 내 모니터링 전용 화면으로 바뀔 거고. 앞뒤에서 집이 나 떠들고 있는 거지. 어 선생님 아 보기 싫어 뒤로 돌아는데 내가 또 있어 앞에다 놔두고 있으면 퀴즈용으로 생각할까요? 자우함수와기함수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스토리야 얘도 계속 늘어나 뭐처럼 너의 확률과 통계했을 때 이항정리라는 것처럼 지금은 이만큼만 공개하고 다음에 뭐 배우면 이만큼 이만큼 늘어난다 그랬지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요만큼밖에 공개를 못해. 자, 우함수라는 말과 기함수라는 말은 사라졌어. 교육과중에. 하지만 시중교재를 풀거나 하다보면 우함수, 기함수의 표현들이 항상 나와. 학교 선생님들도 옛날에 쓰던 방식이니까 아직도 가강승제, 2의 세제, 3승 쓰시는 분이 계신데 우함수, 기함수 쓰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 승 없어진 지는 10년이 넘었어. 우함수, 기함수 없어진 지는 2년밖에 안 됐어. 그럼, 우함수 기함수를 쓰는 선생님들이 계시겠고, 아직 문제 최신화 안 하는 선생님들은 그 문제를 갖고 있겠지. 그럼 그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겠다고.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이 남자야. 자, 우함수 기함수의 표현이 없어졌지. Y축 대칭, 원점 대칭에 대한 표현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함수 지우고, Y축 대칭이라고 쓰면 상관없는 거니까. 얘는 원점의 대칭이야. 자, Y축 대칭이라는 것은, X 부호를 바꾸나 마나 똑같다잖아. 네. Y축 대칭, 원점의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꾼 것은 결국 아이치. Y의 부호가 바뀐 것과 같은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건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다 뚫고 튀어나왔어. 얼마나 원기왕성하면 마이너스가 뚫고 나오겠냐 이거야. 너희는 비웃지만 난 되게 쪽팔리거든. <웃음> 잘 듣고 기억해 줘 얘는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놀랍지 않아? 와우 놀라워라 와우 부끄러우면 너희들의 몫이 냐그 와우 놀라워라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봐라 딱 보는 순간 나는 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으니까, 기가 세구나, 원기 왕성했구나, 원점대칭이구나. 근데 너희는 이걸 보고 한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런 말들을 좀잘 기억하라고. 뭐처럼, 너희 다 줬잖아, 자크충, 크작필, 교작합큰 도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와우, 원기, 믿어. 됐어요. 그럼 이게 원점대칭 아니기 때문에, 5번 틀린 질문이어서 4번이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뭐 5번 뭐그 다음 문제들은 너희가 직접 그래프 보시면서 고민하면서 풀면 충분히 푸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할게. 7 70, 70, 704번까지 는 너희가 직접 풀어줬으면 좋겠어. 08.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할 얘기 진짜 제일 중요한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상하 삼수변화 오늘 영상 그냥 풀로 지워볼게요. 자, 이 삼각함수의 변환인데 중요도는 진짜 100만원. 삼각함수의 법. 뭐? 어느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냐면 일반각 정도? 일반각 정도의 속도면 돼. 1 0 0도 천도랑 표현 안하잖아. 너무 크니까 두 바퀴 돌고 2 8 0도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360 곱하기 2가 아니라 360몇 바퀴인지는 신경 안 쓸게. 360n 플러스 280 쓰면 되는 거였잖아. 그런 정도 속도. 계산 속도면 돼. 자, 첫 번째 이름 하여 주기 공식이야. 2n 파이 다음 뭐야? 플러스 세타지. 자, 플러스 세타 공식이야. 마이너스 들어가서 상관없어. 이름하여 주기공식이야. 자, 사인 2m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얘 어차피 일반각이잖아. 360도잖아. 360도가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결국은 뭐랑 같아?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와 같아. 내 말만 들어. 일단은 필요 없잖아, 이거. 몇 바퀴 돌았는지. 자, 근데 사인은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마이너스가 있으면 튀어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지 오케이? 자, 묶어놓는 거예요, 저 지금. 그 다음, 코사인 2m파이 뿔마 세터. 어차피 2 m 파이 상관없지, 360도니까. 그럼 얘는 뭐야?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지. 코사인은 y축 대칭이야. 그럼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상관이 없지. 얘는 그냥 코사인 세터야. 탄젠트 e m 어차피 상관 없잖아. 그 탄젠트 뭐야? 이거는? 풀마세타지. 탄젠트 원점의 대칭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1로 오는 게 1번 공식이었어요. 여기서 1로 간게 2번 음각 공식이에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튀어나왔고 마이너스 사라졌고 마이너스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번모 음각공식입니다 됐어? 네. 3번 쓸 필요 없어 쓸 필요 없어 파이 뿔마 세타 공식입니다. 자 파이 뿔마 세타 공식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안볼 거예요. 지금부터 제말잘 들으세요. 저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제말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차피 원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 어제 삼각함수 정의할 때 그저께 지난 시간에 할때다 x 축에 붙어 있는 이 각들을 사용했어. 네. 기억나? 원 여기에 p 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직각삼각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그려지는데 여기 붙어 있는 각들을 사용했지. 네. 그렇지? 그 값을 찾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부터 세타는 자한 가지 지금부터 세타는 전부 예각 취급한다. 무슨 각치가? 취급? 세타가 2사분면에가기다 삼사분면에 가기다다 뭐라고 했던 간에 내 머릿속에선 예각 취급하고 계산한다. 오케이? 네. 예각 취급하고 계산한다. 여기부터 해볼게. 2m파이가 몇 바퀴를 쳐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세타만큼 올라와서 플러스 세타지. 네. 여기 세타 붙어있지. 그렇지? 여기 세타 붙어있으니까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되는 거야. 마이너스면 여기로 세타 붙겠지. 2m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럼 여기 몇 사분면이야? 네. 4사분면이야 누구만 플러스야 얼스같이 않고 코사인만 적었어요.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것들이 공식에 어떻게 정리하는나색이랑잘 비교해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좀 불러줘봐.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공식 적는 게 아니라 다 익히는 거야 자, 어떻게 하자? x축, y축, 파이, 플러스 세타. x축이 없어있지? 여기 세타 그냥 사용할 거야. 이만큼이 세타니까. 그 세타야. 음. 그러면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고 코스, 얘도 사인 세타 관련 음, 플러스니까 코 사인 세타고, 탄젠트 세타야. 몇사분면야3사분면이지 음. 음. 열사,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만 플러스. 그래서 거기 공식대로 보면 사인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야.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세타지. 네. 그니까 러 얘도 결국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인데 몇 사분면이야? 2, 네. 4분면이니까 사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 그림 그릴 거야, 이제 우리. 그림 그릴 거야. 됐어? 네. 자. 첫 번째, 내가 그림을 그려서 X축에 붙어 있는 각이 세 타면, X축에 붙은 각이 세 타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 사용하고, 부호결정해주면 돼. 됐어? 두 번째, 내가 그린 각이 Y축에 붙어 있다면, 어느 축에 붙어 있다면? Y축. Y축에 붙어 있다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꿀 거야. 오케이? 네. 바꾸고 부호 결정인데 부호를 결정할 때는 진수 조건처럼 변형하기 전 부호를 자, 첫 번째 해볼게. 네. 어려워. 공식 봐봐. 무슨 공식이 있어, 이거는 2분의 파이 뿔마 세타지? 네. 사인 2분의, 2분의 파이, 파이,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네. 그다 그래, 써야 돼. 옛날에 이거 다 외우게 했어. 내 공식 안정화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공식 안에 학교에서 뭐 이거 외우게 시키거든요. 되게 막 근데 우리는 피식 한 번만 해줍니다. 피식. 일단 음식 세번한 서른 몇개 되거든. 이거 더 외울래? 아 힘들어. 철학. 철학.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그럼 2분의 파이 여기지. 플러스 세타니까 요만큼 넘어가서 요렇게 잡히고 여기가 세타인거지 네. 어느축에 붙었어? y 축에 붙어있으면 사인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은 사인 세타 2거 탄젠트는 네. 탄젠트 세타 분의 1까지 잡아 네. 됐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2사분면이니까 원래 사인만 플러스야 원래 네. 사인만 괜찮아?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로 왔지? 네.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는 산... 탄젠트 세타 산... 분의 몇삼분이야 몇 그게 전부 플러스. 됐어? 네. 몇 바퀴를 쳐돌도 똑같아. 그럼 2분의 3파이가도 똑같겠지. 여기다 2분의 3파이 붙일게요. 2분의 3? <웃음> 3. 3, 3, 3, 3, 3, 3 해봅시다. 출루? x 축, y 축,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여기지. 네. 여기가 세타, y 축에 붙었으니까 코사인, 네. 사인, 네. 탄젠트 바뀌는 거 맞지? 네. 몇 사분면? 아, 4 사분면이면 누구만 플러스야? 코사인.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예,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되고 탄젠트 바뀌었어. 그럼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로 들어오겠지? 네. 그럼 똑같이 다 바뀔 건데 몇 사분면이야? 3 사분면이니까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겠지? 이 네. 플러스고 탄젠트 원래 탄젠트. 오케이? Okay? 됐슈? 이 다야. 자 그럼 이거 문제에 적용해보자. 딴거 하지 마. 내말잘 들어. 내말잘 들어. 자 개념 유형 확인 학습. 자 사인 몇 나왔어? 이거 다 지워볼게. 몇 나왔어? 어. 사인 3분의 19파이 3분의, 3분의 19파이는 6과 3분의 1파이잖아요. 6파이니까 2파이, 4파이, 6파이에 쭉 올라와서 요만큼이 3분의 파이인 거지.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이고 x축에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사인 3분의 파이고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야. 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몇 도? 60도. 그래 정답 얼마? 2분의? 탄젠트 몇 도? 404. 405도 그지? 네. 그러면 얘는 360도 돌고 45도 올라온거니까 어느 축에 붙었어? X. X축에 붙어 있지 그럼 탄젠트 45도를 사용할 건데 몇 사분면?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냥 플러스지 그 정답 얼마 네. 1 자, 나, 나한테 시선 떼지 마 지금 나한테 보고서 어, 저게 맞구나 를 머릿속에 먼저 이해해야 돼 알겠어? 네. 적용해 보는 거니까 그 밑에 뭐야? 사인 몇이야? 마이너스 육 분의 파이야. 그러면 철학 철학 이쪽으로 육 분의 파이지. 얘는 정확한 각을 알아. 마이너스 삼십도야. 네. 그럼 여기가 삼십도라는 얘기잖아. 네. 몇 사분? x 축에 붙었잖아. 네. x 축에 붙은 각 사인 삼십도인데 몇 사분면? 사분 얼사탄코 네. 마이너스지. 네. 사인 삼십도가 이 분의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분의. 예. 네. 네. 다음 탄젠트 얼마야? 6분의 탄젠트 육 분의 이십삼 파이야. 자육 분의 이십삼 파이는. 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봐도 되니? 6분의 2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면 2파이 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 이렇게 잡히겠지? 여기가 6분의 파이 즉 30도야 자, 어느 축에 붙었어 그러니까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 유지하고 뒤에 붙은 거 얼마? 30도지 근데 몇 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괜찮 죽겠어? 옆에 두 개는 너희들이 해봐. 넘길게. 됐어? 괜찮아? 센 봐봐. 센 708. 다 지워요. 음각 공식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핵다르게 우리는 풀어낼 거란 말이야. 아웃사이더처럼. 708번 내가 고심 끝에 만들어냈냐 사인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탄젠트 6분의, 6분의 5파이. 5파이. 5파이. 5파이 더하기 5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 곱하기 탄젠트 4분의 7파이, 4분의 7파이. 그 누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준다 한들 나는 풀어낼 것이다 맞지? 네. 가자 얘는 3분의 2파이는 몇 도야? 180집어면 120도야. 그러면 천하락 120도 이렇게 오지. 그럼 여기가 120도지만 나는 요 각을 사용할 거잖아. 그렇지 수축에 붙은 거 얼마? 60도 사용할 거야. 사인 60도야. 몇사분면이야2 4분면이니까 플러스지. 오케이? 그래서 임, 임의의 각이 아니라 특수각은 머리 속에 다 박혀 있어야 돼. 사인 30도가 얼만데? 2분의 1이 그냥 나와야 돼. 구구나보다 빨라야 돼. 선생님, 구구단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까? 야, 구구단 몇년외웠는데 아, 구구단이 더빨라겠구나 <웃음> 야, 선생님 구구단보다 구구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네, 있잖아요. 이제 그다후된 거고 이건 이제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로 생각해 구구단만큼의 양을 채워야지. 너희 솔직하게 아주 어릴 때 구구단 외우려고 노력한 만큼 지금 공부하면 대학 그냥 가! 너희 그때 구구단 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인생의 모든 걸 걸었어! 부모님도 너희에게, 너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다고. 밥. 이거 안 해오면 안 준다? 맞잖아. 너 인생이 전불 걸었어.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못거하는것 뿐이니? 가자. 6분의 5파이는 180도면 150도죠. 그럼 이렇게, 요만큼 넘어오고, 이게 150도니까, 이게 1도야 30도. 그럼 탄젠트 30도야, 결국은. 왜 X축에 붙은 게 30도니까. 여기 쓸 거면 60도면 바꾸고 뭐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X축에 붙은 답을 살릴 거야, 우리는. 오케이? 근데 몇 사분면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곱해져야지. 플러스 촤라락. 60 집어넣으면 180 집어넣으면 와 이거 크지?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2파이 마이너스 3분의 8로 봤더니 네. 이게 마이너스 4파이잖아. 한 바퀴 마이너스 2파이 두 바퀴 마이너스 4파이 그대로 진행해서 여기 얼마? 60도. 그럼 얘는 결국 뭐야? 코사인 60도야. 네. 몇 사분면인데 4, 4분면 코사인 그냥 플러스 잔에 음. 그대로 쓰면 돼. 탄젠트, 워나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지.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천리 음. 여기. 여기 45도지. 괜찮아? 네. 그럼 몇, 얘네 뭐야? 결국은 탄젠트 45도야. 네. 몇사분면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계산 하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차,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3분의 1, 2, 3, 6, 3, 4가자 플러스, 얘 뭐야, 코사인 60도. 2분의 1. 가로 열고, 탄젠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약 분.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정답 얼마? 마이너스 1. 괜찮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일반적인 스토리야 촤라 촤라 촤라 탁탁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 90도 맞지 그러면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음이 맞지 베타 자체가 뭐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기 아,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뒤에 각을 더해서 9 0도는 바꿨을 수 있다가 된다고 랬지 맞지? 근데 아까 제가 코사인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2분,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동시키면 사인 x 된다 했지. 근데 더해서 2분의 파이가 안되지. 그러면 사인 x와 같은 건 원래 뭐였어야 하냐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여야 돼. 맞니? 그래야 더해서 90도니까. 근데 코사인은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라 이 안에 마이너스를 쳐 곱해도 원래 것과 변화가 없다. 음각 공식. 똑같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714번을 풀기 위한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있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얼마야? 네. 1이지? 문제 불러 사인제곱 10도? 10도 10도야 10이야 15도. 다음 사인제곱 20도. 20도 왜 하필 갑자기 도로 줬지? 너무 감사하게 도로 줬네? 미안해 태초이 너무 좋지 지금? 단걸 너무 많이 먹어 이렇게 쭉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사인제곱 90도. 90도까지 야 사인제곱 90도는 뭐야? 사인90도를 제곱한 거지? 네. 사인90도 1이잖아 네. 1이 되 그래? 여기다 써볼게 사인 제곱 80도가 있을 거고요. 네. 사인 제곱 70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쭉쭉쭉 해서 여기 40도짜리랑 50도짜리가 이렇게 만나겠죠? 네. 이거 뭘로 바꿔요? 네. 코사인, 코사인 제곱 10도 아니야? 네. 이게 사인 80 곱하기 사인 80이야. 그러면 코사인 10 곱하기 코사인 10인 거잖아. 네. 그럼 이렇게 더한 게 얼마야? 사인 제곱 10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이니까 1, 1, 1, 1. 1. 마지막에도 1 얼마 자 봐봐 얼추 이게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맞는 말이야 내 말이 이거 사용했어 쭉 나열했는데 마지막에 1되는 새끼 제껴놓고 그 앞에가 80일 건데 여기도 갖다 붙였어 70 여기다 붙였고 60은 요30 밑에 붙였고 50은 40 밑에 붙였어. 그러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다 됐지. 근데 얘가 뭘로 바뀐다고? 코사인 제곱 10. 더하면 얼마? 1. 얘는 뭘로 바뀌어? 코사인 제곱? 20. 더하면 얼마? 1.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 얘는 원래 1. 1, 1, 1, 1, 1.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아요? 자, 다음 장. 707번. 자, 삼각형이 굉장히 재밌는 거야, 삼각형이. 삼각형 안에는 이 세각을 다다올몇도니 180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을 마음껏 변화시킬 수가 있어. 지금 지우고 봅시다. 카메라 돌리기가 귀찮아졌어요. 717번. 717. 딱 봤더니 뭐라고 되겠냐면 직각삼각형인가요? 뭔가요? 이거 원이 있는데 얘가 지름이야.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가 뭐야? 알파, 베타, 얘가 상 중심. 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가어야 90, 트 90. 응, 뭐 7이야. 90이지. 여기 직각이지, 이거. 네. 맞지? 뭐 구하래? 코사인, 네. 알파. 알파 플러스 네. 2 베타. 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베타. 얘가 네. 얼마라서? 네. 파이. 준미나가나서에 그려 봅시다. 파이 플러스 베타. 여기가 베타인 거지. 얘가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X축에 붙어있으니까 코사인 베타로 그냥 사용할 거야. 근데 몇 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3,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얼마입니까? 를 물었어. 이거 얼마야? 그러지마. 맞아. 미안해. 화내지 <웃음> 마. 코사인 베타는 이거보다 얘기잖아. 4분의 57인의 이너스포츠회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지문나가라사대의 유형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형씨. 자, 우리가 함수를 만난다는 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항상 뭘 구하기 위함이다. 계속, 우리는 계속. 이걸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었어. 최대 최소.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삼각함수는 최대 최소가 그냥 정해져 있잖아. 네. 그러니까 변형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어떻게 변형되는지 첫 번째. 그삼각함수 자체를 변형시키는 거야. 720일.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코사인 X, X? 마이너스 이 닿고 얼마야? 이 녀석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얼마라고? 0. 0이야. 그니까. 최대는 최소와 부호가 반대인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부터, 이거 어떤 그래프 y는 일단은 코사인 x-2의 그래프로 그려야 되겠지. 네. 자, 그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자고. 여기서, 아! 이렇게 될 건데, 여기가 아무 높아 봐야 얼마야? 1. 이만큼 꺼내렸잖아. 네.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 네. 여기. 그지그 네. 절대 값이 없어.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어. 다시 내려오겠지. 네. 이거 얼마? 네. 마이너스. 네. 아이 마이너스야. 네. 그럼 여기 맨 마지막은 얼마야? 네. 괜찮아 여기까지. 네. 자 거기다가 플러스 k를 했으니까 최대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k 얘가 최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플러스 k 얘가 최소다. 최대와 최소의 합 마이너스 4 플러스 2k가 0이더라. k는 얼마? 오케이? 그래서 얼마큼 들어 올려야 한 가운데로 갑니까? 얘를 들어 올려서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경우로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한가운데가 0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 두칸 들어 올려야 되는 거지. 됐어? 하나 더. 삼각함수는 변형을 진짜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 지우고왜이렇 지우니? 뭐가 이지 724번. 이 어떻게? 이따2명2이면면 2명이면? 2명이면? 2명 2명이면? 마이 2명이면? 2명이면? 2이 사인이 들어갔는데 분수 형태니까 짜증나는거지 그러니까 sinx 치환해야 되겠네 sinx를 t로 바꾸 괜찮아? 네. t로 바꾸는 순간 범위 생기지 네. 치환은 범위와 함께 그럼 이 함수는 y는 t 플러스 3분의 친근하지 않아요 분수 함수잖아요 네. t 정분선 얼마? 마이너스 3 y is 선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m 이 n u s sum. Minus sum. Minus sum. Minus sum. m i n 이 s sum. Minus sum. 그 i n u 그 sum. m i n 1, s sum. Minus sum. Minus sum. 언제 최소야? 일을 일을 누가? 일을 티가 현서 오케이? 언제 오케이? 네. 그러니까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게 세 분은 걱정하지 않는데, 현서가 나라는 우리 안에서 걱정이 돼서 묻는 겁니다. 됐어요? 네. 어, 싸늘하다. 온몸에 배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728번. 안 지울게요, 이제. 그것도 지울 수도 있어요. y는 코사인 제곱 x 어, 코사인 c. 곱 x 플러스 플러스 e x c. E x o s x plus e 야 s i n 가 x plus c. x plus c. cosine jago x plus c. cosine j a g 얘는 뭐야? 음, 1- sin 음, 제곱. 제곱 x 때려놓으면 y는 m i s i n 제곱 x 플러스 2 e, sin x 플러스 2 e. sin x가 공통적으로 보이잖아. sin 네. 네. 그러니까 x를 치워내야 되겠지. 네. 뭘로? T. t로. 자 범위는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하고 싶은데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sin x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 대해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1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그 범위? 맞아 괜찮아요? 네. 그러면 y는 뭐야?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야 잘 들어 아모리야, 위보리야? 위로볼록이야 오케이? 마이너스니까, 축 어디야? 축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x는 2A분에 마이너스 B. B. 근의 공식과 같은 형태에서. 그럼 이거 T 값이 얼마일 때 축이야? 1. 그럼 난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러니까 2그림밖에 없는 거야. 그다생 그럼 언제 최대야? 1일 때 최대야. 누가? T가 1일 때 최대야. 1, 뿔 2, 뿔 2. 최대 값 얼마? 3.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1일 때. 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최대 최소를 아 문제 나왔네요 최소값 구하는 거네요 네. 자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X가 얼마냐고 그렇지 네. 자 T가 이게 T인데 네. 마이너스 1이려면 X가 요 순간이지 네. 요 순간의 값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네. 파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t가 마이너스 1이고 그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알았습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랑 이차함수 합동하지 않니? 이제 그냥 기본인 거야. 막 이차함수가 다른 함수 때려 넣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야. 너희도 당황 안 하잖아. 만나면 좋은 친구, m b c 구나 죄송해요. 다 째려보지 마요. 민망해요. 자 유형 13번. 이제부터 삼각함수 삼각 어떻게 푸는지. 자 삼각함수를 이용한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그냥 푸는 방식도 있어. 근데 그래프가 두 종류지.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그래프 단원. 그 삼각 그래프가 있어. 삼각함수의 그래프. 오늘 배운 거두 네. 가지 그래프 중에 편한 걸 사용해야 되는데 대칭성을 이용하는 데는 네. 오늘 배운 그래프가 좀더 좋아 자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720, 733번인가? 네 733번 뭐라고 돼 있니? x가 네. 0과 아니. 파이 사이에 존재할 때뭘 네. 구하래? 코사인 2x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3분의, 3분의, 3분의 파이가 얼마길 바래? 2분의 루트 3을 만드는 모든 X의 뭐 그걸 구하래. 자, 일반적으로 특수각을 기본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코사인이 2분의 3 파이 든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30도와 관련된 거 알겠지? X축에 붙어있는 30도. 근데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만 든지 않는다는 거지. 왜? 양수니까. 오케이. 괜찮겠어? 진짜 괜찮아? 자, 그렇다면 그냥 풀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짜증나는 거야. 자 일단은 얘를 나는 T로 치워놨게 T가 누구야? 2X 플러스 3분의 파이야 그럼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만들어야지 범위를 T의 범위는 두배하고더할 거니까 두배하고더할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코사인 티야 코스트 아니야. 이거지. 자 그럼 이제 풀수 있는 상태가 됐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상태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복잡하니까.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코사인의 그래프인데 이 파일을 좀 넘어가게 그릴 겁니다. 짜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된다고 합시다. 그 여기 가운데가 뭐냐면 파이고요. 여기가 이파이죠 괜찮아요. 이파이에서 네. 넘어가서 네. 2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니까 요만큼이 들어온 게 어, 여기까지가 요 간격이 파이거든? 네. 파이? 아니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파이거든? 요 간격이 파이? 근데 이거를 얼만큼 더 가야 돼? 3분의 2파이만큼 가야 돼. 딱요 정도 오겠지. 요 정도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갈 거야. 괜찮아? 네. 그리고 3분의 파이부터니까 여기 어디 3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요렇게 갈 거라고.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럼 요 간격이 3요 간격이 3분의 파이 요 축에서도 요 간격이 3분의 파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어때 상연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네. 그럼 요 높이 얼마인지 보자. 3분의 8 60도거든요. 네. 코사인 60도니까 여기 2분의 1로 잡혀야 돼요. 네. 그럼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지나갈 거 아니야. 2분의 루트 3요 위로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네. 2분의 1보다 크니까. 그럼 이 내가 그린 그래프하고 두 군데서 만난다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괜찮아? 네. 이 둘이 근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 거지. 자, 2분의 루트 3과 관련된 각이몇 도야? 30도라 그랬지? 근데 어떤 30도? 요렇게 30도, 그건 여긴 거고 360도 갔다가 요만큼 내려온 30도 즉, 여기가 30도인 거지. 요 간격이 30도, 요 간격도 30도야. 360에서 330도, 즉 이게 이게 6분의 파이거든?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인 거지. 됐어? 누가? t가 6분의 11파이 또는 6분의 1 3파인 거라고. t가 누군데? 그치. 난 누굴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라고.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 또는 6분의 1 3파인 거라. 이게 6분의 2파이. 그럼 2x는 양쪽에서 빼주니까 6분의 9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 2로 나눌거잖아 x는 12분의 9파이 또는 12분의 11파이 약분하기 전에 모든 근의 합이라 했으니까 더해주시면 12분의 20파이 4로 나눌 수 있으니까 3분의 5파이가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던 박정식같좀 달라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왜냐면 근이 여러 개 나올 거고 여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대칭성을 사용해야 되고 이쪽에서 요만큼의 길이하고 요만큼의 길이가 같다면 또는 요, 요 길이가 같다면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 당연히 같아지는 그런 원리들을 이용할 거고 나중에 만약에 이 그래프가 그냥 T의 t의 두 근의 합이라고 물었다면 얘네들의 합이지? 그럼 가운데를 이용할 거라고 둘을 더해서 나누 이해한 게 얘야 그러니까 그냥 좀 더하면 얼마야 4파이야 이 여기 4파이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대칭성 축 이런 걸 이용해서 모든 분의 합들을 구할 거야 첫 번째 문제가 좀 어려운 거야 오케이? 다들 얼었어 <웃음> 정리할 시간 잠깐 들게요